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앞서 김상수 선수의 포도파 1500경기 출장 기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상수 선수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선수에게는 1500경기 출장 기념 처음 기념에 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9단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포토라이홍즈 원기창 대표이사께서 주시겠습니다 임산부 선수에게는 첫번째 경기 주장은 양철우 기획입니다. 대략의 축소 박수입니다. Y sí, no voy. Sí, no voy. Sí, no voy. Sí. Vuelta eso. Sí, sí, sí. Que no han llegado. 이런 느낌이 나야 돼. k i n The Champ, and Tarraga, Sansong, Akin, The c h a 오케이 Samsung Lions whoa. 피스라안성피논라 안타 나런피라라라라라라 <목소리> 제이 형 찍어줘요 말라라 주여 그냥 다 가지고 가면 되잖아 주여 가 진짜 이거 해볼래? 어? 떻게기 있어? 왜 여기 어 이게 구나 이게 돌아가요? 타면, 지금 타도 없죠? 말라라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친구, 특히 리고니에요 머리 안졸려안 전머리가 더 나. 머리 얼마 주고 했어? 가방 매고 가방 이발 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어디서? 자동그 <웃음> 설마.. <웃음> 네. <웃음> 차동용소수좀 <안동> 용서는... 망해가지고.. <웃음> 한두장 한 두장 골라주세요 그 결국 코미디 코미디를 봤던데끝까지 못봤어요 어, 도 가득 차 있네요 <목소리> 저가 락하겠습니까? 좋아요 아저 아직 락하고 의자에 의자에 쓰? 요 누구 옆자리 안 쓰고 싶어요? 많이 쓰고 싶어요 아. 전루요? 엄만하니까 <웃음> 아, 이미 잡혔거든 야형 기침하시네 어쩌고 있요 왜냐 실세거든요. 만만, 만만하니까라온즈 아, 실세, 실세, 실세 실세 실세. 이미 잡아 먹혔거든요. 정우한테 찍히면은 좀힘들어도아또 그래. 또. 제가 <웃음> 아, 형인데 좀 힘들어요. 약간 아, 좀 약간... 야, 형이 힘들난 참... 참... 항상 이 방송에 진지하게 참여한다고. 아 희명이, 아 기초자 코너로 희명이. 어쩌실 어쩌나, 네. 쩌나 어. 네. 어쩌나, <웃음> 네. 네. 나 어쩌나, 어쩌나, 다쩌나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이나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요나어쩌이어 네, 나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장이라고하쩌나 어쩌나, 어쩌나, 어쩌하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나, 어쩌 뭐예요? 심전아. 뭐잖아 형들 <웃음> 어때요, 아무 네. 잘해 주시고 잘해주세구요축구어요 본주코 팀이 아 인사케 하는가네. 좋아요. 좋았습니다. 본주미로 아어당구좋했어 역시 사기 당구 재밌는 거말하는데 말을 많이 못 했어요. 그래도 다 맨날 2분 아, 했을 때 야, 자 90, 94, 93 이렇게 자 내외했는데 꽂했어 얼은 체력이 졌어. 조금 아니잖아요, 선떤님요 조금 아니잖아요. 많이 보잖아요. 아이아 항상 왜 옆으로 하는 거야? 이 많아. 가어 뭐용서? <몇> 아말고 가까이서 찍어 <웃음> 아, 이거 뭐? 이거 뭐 먹어라. 아이씨. 봤죠? 주 어떻게 해요? 이게 주민. 이게 주가 모공 보이겠다. 모공 보이겠어. 가어디 가요? 어? 뭐라에너 찍지 <웃음> <than bitches> <gibberish> 아, 말라고 <웃음> <sinkhog main> <웃음> 뭐, 왜? 선생님 인터뷰 한래 왜? 10분 이가가 Do yeah. yeah.